안녕하세요. 목수캠프입니다. 올 가을부터 저희 목수캠프가 새로 기획한 생활 인테리어 필림 제1탄 우리 집 가구미 선반 붙이기 시간입니다. 우리, 우리 집 가구미 선반 붙이기 시간에는 우리 가정에서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선반에 인테리어 필름을 랩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구 또는 선반에 필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케치업에 먼저 필름을 붙여 놓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랩핑 대상에는 기초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기초 작업 요령에 대해서 본 영상에 별도로 기초 작업 2로 인한 제목으로 상세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에 보시면 은음 스케치업 작업을 이렇게 먼저 해서 필름 형태를 이렇게 붙여 놓은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각인, 랩핑 순수에 입각해 보 또는 가로. 보 또는 가로. 옆으로 가는 게보 밑으로 내려온 게 기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 실내 건축에서는 이게 보 또는 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가로를, 그 다음에 밑으로는 기둥. 이렇게 말씀, 여기서는 보 또는 가로로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가구는, 모든 가구는,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졌는데, 보를 먼저 붙이고, 이렇게, 옆으로 된 보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된, 밑으로 된, 이렇게 기둥을 먼저 붙이, 기둥을 다음에 붙이고, 또, 기둥을 붙인 다음에, 이 뒤판, 뒷판, 이게 뒤판이죠. 뒷판이라고 합니다. 뒷판을 붙이.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보호 또는 하리를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기둥을 붙이고 뒷판을 붙인다. 요 순서는 요 순서를 어기면은 어기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시접 준 부분에서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요 보호, 기둥, 뒷판 요 순서만 어기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구나 선반을 붙여도 예,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집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겹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대각선 연기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각선, 이 대각선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3mm를 더 이렇게 시접을 주워놨어요.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뒤편, 뒷편, 뒤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접을 줘놓은, 줘놓 상태인데, 옆면도 보면은, 이렇게 시접을 줘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앞에 보면은 또반 다이아몬드를 또 이렇게 시접을 주는 상태고요. 그래서 먼저 붙인, 먼저 부착한 필름을, 필름은 시접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네 4개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4개가 다 그와 같이 시접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접을 주는 이유는요. 인테리어 필름은 날씨 원두에 따라서 미세한 시적소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접을 줘야지만이 이후에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인테리어 필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접을 주기 위해서는 필름 재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재단은 이 가로와 이 세로를 봤을 때 세로를 봤을 때 여기는 음, 세로가, 세로가, 제가 저희가 여기 이 부분을, 음, 10mm ND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200, 넓, 200 두께에 시접이, 시접이 여기 3mm, 뒤쪽에 3mm, 이렇게 해가지고 222mm가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음, 가구나 선반에 먼저 붙이는 보호 부분에 시접, 시접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시접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이렇게 구석이나, 구석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뒷면에도, 뒷면에도 반드시 이렇게 시접이 또는 옆면에도 이렇게 시접이 들어간다는 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둥 요 기둥을 가지고 음, 요 시접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이 시접 위에다가 어떻게 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중 여기서 인테리어 필름에서는 이중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시접 위에다가 다시 또 기둥에 붙이면은 여기서 필름 위에 필름 한 장만을 따내는 칼질이 있어요 이중딱이라고 그러는데 이중딱의 요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팁한 붙이는 요령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